정말, 이로은괜이로드 브이로드, 브이과드 브이로드, 브이로드, 브이로드, 브이로로드 브이로드, 브이로로손으로왔습이다 어, 쟤다 품절인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광고 도전. 음, 이렇게 좀세 번째 패미닛 마트 철기. l 츠고아 g 뭔가 귀여운 게 가득한 것 같은데. 아유, 어, 진짜 맛있어. 프로드야 이거냐? 이게 더 맛있게 나왔다는 건가? 그런 거같은데맛있다는맛있겠지 뭐. 이거 설마 버추얼 버추얼? 어 맞다. 그런 버츄버, 건가? 버튜버 버튜버 맞네. 안 살래? 먹으면 큰일 날거 같아. <목> 정말 <목소리> 정말... 좋아요. 아좋아요아 너무... 네. 아, 좋아요 손예정 씨. 아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게? 아주 크기대 인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좋아요. 좀만 더, 좀만 더. 너무 기괴해. 뭐야, 이게? <웃음> 내가 인터뷰 형식으로 해줄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정씨. 어, 네. 네. 자, 지금 갑자기 카메라에 계셨는데, 오늘 무엇을 하실 작정이신지? 네. 오늘은 편의점 탈기먹방 네. 영상을 찍을 건데요. 잠깐만, 제발.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여행을 하시는지, 어떻게 여행 온 거예요? 아, 저희가 내일 광고 촬영이 있는데,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본 비자를 받아서 물건 넣어 왔습니다 아니 뭐 그냥 여정을 떠난 여정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가지고요 지금 뭐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찰기 막방을진행할래죠 뭐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지마! 우유랑 같이 매운 빵만 먹을 건데 우유 이렇게 맛있냐 매운 빵 음, 약간 겉에 곰복빵 같은 느낌이 나네 푸석푸석한 우유 없어서 큰일 났네너네 약간 그 중국 공장형 <웃음> 틱톡 라이브를 나야나야나야나야기군덩이애기한는데 <웃음> 이거는 그 컵라면 알죠? 이거 그냥 유명한 거 그건데 프로라고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더 맛있게 나왔다 해가지고 요, 이거 샀어요? 토마토 맛으로? 근데 안에 역시나 그 소스가 뿌려져 있네? 이 그냥 따르면 되는 거겠지? 응. 3분을 기다려주시니돼 3분 동안 여정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말고 신고 버튼 아래에 서 신고. <웃음> <웃음> 구독 버튼 두 신고, 번 버튼 눌러주세요? 신고 버튼, 신고 버튼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요번에는 no, no. 신라면? 아니지. 컵라면. 한상이야 아, 어머! 이게 볶음면 되지? 커스터드 느낌이 나는데 맛이 우니 맛인데 첫 맛은 우니인데 마지막 맛이 좀 이상하다. 빗을 어, 왜해었습니까너 우니 줘야겠다. 친구 좋은 게우냐야 응. 우니 줘라. 응, 아, 나도한번 먹어볼래. 먹어볼래? 아, 이거 너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너 하나? 먹기라도 해봐. 오늘 먹었던 우니초발랑 다르지? 이상하지? <웃음> 야 김치하고 요즘도 진짜 잘했다 아무 코리아나 파이브레스 파이브레스 개그 브레드좀 알려주세요 개그 브음 토마토 맛이 그래서 강하진 않아 향은 약간 토마토 향이 나면서 한 1%의 카레 향도 나면서 그냥 컵라면 맛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내가 먹어볼게. 아유, 넌 진짜 나한테 만리뷰 좀 배워야겠어. 흠가.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 일단 건더기는 토마토가 있네. 건더기 보여드렸어? 건더기는 이렇게 토마토가 있어요. 콘이랑. 먹어볼게, 신랑. 맛있 뭐야 이게? 들어봐 과자맛이 나는데? 그치? 토마토 맛? 토마토 맛나안 나! 아! 약간 난다! 맨 처음에는 과자맛이 나다가 아, 맨처음에 약간 감자찜의 그 과자 밀가루 맛 나다가 끝에는 토마토 맛이 살짝 나네! <웃음> 어때? 그래서 맛이 어떻다는 거야? 난 별로야, 내스타 아니야! 난내스타 진짜로? 응. 왜? 약간 칠리 토마토라서 마, 맛있어! 그치? 깊은 맛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다? 오케이, 나도 해볼게! 응. 따뜻해요 시청자를 바보로 하는 거야.. 시청자를 p a 로 하는 거야? e p a b o The e 하 사이다 느낌? 우유 사이다가 탄산이 없으면 사이다가 아닌데 김빠진 밀키스 맛? 얘 사지 말걸. 그 옆에 있던 대는좀 비싼 거 그거 살 걸. 이제 삼각김밥을 먹어볼게요. 이거 내가 보기엔 아마 누가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아닌데 잘 보면 참치 마요네즈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일본어 읽을지 모르지만 뭔가 얘가 일, 마요네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참치 마요네즈. 평범한, 외관은 그냥 평범한 상크김밥난 근데 이 끄트머리가 제일 뜨거워이 무의미한 맨밥에 내 위장을 내주고 싶지 않아 근데 일단 그냥 먹을게 응. 물을 끓이는 동안 와 이거 먹어야겠다 역시 마요이즈가맛았어야 우리나라는 좀 깔쌈한 참치마요라 치면 이거 약간 느끼한 녹진한 참치마요 느낌? 이게 뭐야? 음? 아 김치 지인다 이거 니까잘 먹을 거같 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네거 호빵맨에서 호빵맨 구워주시는 할아버지같이 생긴 초코빵같이 생긴 걸먹을게요 참깨빵같이 생데 참깨빵? 참깨빵같이 참깨빵 생긴 거어 응? 엄청 퍽퍽한데? 이것도? 초코는 진짜. 초코도 뻑뻑해 약간 가나 초콜릿 전자렌지 녹여가지고 빵에 발라방는맛 그런 느낌? 음, 내스타이 아니야 별로 별로야 이번에는 당고당고 잔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약간 뭐랄까 그 조청? 조청을 위에 뿌려가지고 굳은 그런.. 오! 뭐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네? 굳어있네. 아, 이건 진짜 사과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당국이 아닌데? 음. 아, 이건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이렇 맛있다. 야.. 맛있죠? 응. 어. 먹으면? 어, 너무 짜요 약간. 잠시만 나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왜 샀지 내가? 아우, 와 미쳤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유부가 또라이야 한어보자 유부랑 같이 먹어 찌면서 요즘 짜나? 에? 한 입만 먹을게 한 입만 이게 뭐지 어때 맛있지? 응 그치 유부 먹었어? 응. 맛있죠? 얘가 1등이야, 내 생각에.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튀김 우동 맛 나. 음, 음! 이거 여정이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에, 아, 죽순. 죽순, 죽순 과자. 초코 과자. 아유, 이내 스타일이야. 갈때 사가야겠다. 내 제일 좋아하는 과자. 초코송이는 딱부려준다면 얘는 약간 바삭 뿌려주는 그런 맛? 우유랑 찌리로 먹으면 죽이겠다, 어째. 나 진짜 맛잘아리지 않냐? 이 새끼 죽여. 아, 이제 우유 내놔 봐. 이게 안돼훈련낼줄게았어 바로 먹어 줄게. 응. 와! 조심해. 음. <웃음> 가심 난 파인애플을 좋아해 난 파인애플인가 전생에 난 파인애플이었을 거야 아 이게 제일 맛있네 내 <웃음> 생각하면 <맛있네. 웃음> <웃음> 이게 제일 맛있네 아 햇바다 바깥을 때까지 먹고 싶, 먹을 고 싶어 수 있어 아다 슬슬 배부른데? 배불러 만두? <웃음> 푸딩도 있긴 하거든요? 넌 너무 배불러 많이 못 먹는 먹방이에요? 못 먹어 못 먹어 내일 먹을래 되게 다는데 맛이 안 이상해 간장 맛인데 되게 짠데 단데 맛 이상해 저 정도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맛없어요 맞았어? 응 심했어 자, 심하다 일주근 요즘 용을 부린다 그랬어. 진짜 심하다 뭐가 진짜너 심하다 뭔지 모르잖아 신마다 일족이 오직 용을 부린다. 겐지랑 한조. 어,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것도 몰라? 잘 먹었다. 여러분 다 먹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아 그리고 브이로그 제가 진짜 야무지게 기깔나게 다 찍었으니까 그 뭐냐 제가 이번에는 편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좀 편집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편집할 거니까 좀 기대 좀 해줬으면 좋겠. 근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기도 어, 하면서 아니기도 하면서 그럼 저는 어. 청소하러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